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무가금으로 일반 스킬 고급 스킬로 세팅한 자동사냥 스킬 스트리와 파이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또 특수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터는 기본적으로 나이트처럼 강화를 하는 스킬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타와 스킬을 사용할 때이 강화에 있는 이 노란색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어, 스킬 다섯 번다 쓰고 나머지 평타로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5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0초에서 40초 정도의 무화상태로 들어가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화상태에 오셔야지 이 연기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요. 무화상태 전인 일반상태와 무화상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상태에서는 그냥 여기 첫 번째 스킬들만 쓸수 있고요. 무화상태 가시면은 이첫 번째 스킬을 쓰지 않고 두 번째 스킬만 쓰게 됩니다. 근데 이두 번째 스킬에서는 바로 연계 스킬인 세 번째 스킬까지 연결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무화상태로 들어오는 게이 파이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빨리 무화상태를 채우려고 스킬의 추가 효과 중에서 이 열정 획득량이라는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열정 획득 있는 모든 스킬에 열정 획득으로 착용하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좀음 차이가? 네, 1초, 2초. 네,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요. <웃음> 이게 생각보다, 어, 효과 거의 없는 수준으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냥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영웅 탈 것, 전설 탈 것, 이렇게 올라가면은 평타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평타 속도로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희귀 탈 것에서는 아직까지 빠르게 채울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무화 상태에 들어갈 때 모든 스킬이 초기화되거든요 그리고 해제될 때도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PVP나 보스전 할 때는 이 스킬의 이 자동 발동을 끄셔가지고 어, 수동으로 컨트롤 해주시면 아주 효율 좋게 모든 스킬을 한번 다 쓰고 초기화 시켜서 또 쓰고 또그 다음에 해제될 때또 쿨타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어,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무화 상태 지금 들어갔거든요. 총 지속 시간은 25초고요. 25초가 다 되게 되면은 전체 쿨타임이 초기화되면서 일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제될 때 바로 고유 스킬 중 하나인 일몰의 추격을 쓰게 되고요.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무화 상태 지금 쿨타임 돌고 있죠. 다 쓰고 이렇게 쿨타임 있을 때 이때 쏘줍니다. 그런 쿨타임이 초기화되면서 무화상태 스킬을 쓸수 있고요. 이게 자동사냥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PVP할 때는 한번 초기화해서 또한번 상태이상 스킬을 넣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이득이죠. 이 부분은 나이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파이터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수효과가 있죠. 바로 열상입니다. 대상을 공격할 때 확률적으로 발동하게 되고요. 이 열상 상태에 당하게 되면은 방어력 5% 상태 이상 저항 20%가 감소하는 디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지속시간은 10초간 유지되고요 10초 동안 방어력이 5% 깎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좋은 게각 스킬별로 발동하는 열상이 서로 중첩돼요 그래서 최대 3중첩되게 될 경우에는 방어력이 15% 상태 이상 저항이 40%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터의 핵심은 이 열상을 이 3중첩으로 먹였냐 안 먹였냐로 나뉘게 되고요 지금 메인 캐스트 미시면서 조금 다른 캐릭터랑 다르게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열상 효과가 걸려가지고 좀 보스한테 딜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특화 중에서 우리 약화 효과라고 부르죠 디버프스킬들이 약화 효과 대상에 열상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확인이 좀안 돼요 인게임 안에서는 이 설명이 조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화 효과 이 약화 효과 리스트에 열상도 들어간다 하면은 특화에 있는 절호의 기회 요거 찍어야 되고요 안 들어간다 하면은 이 절호의 기회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화 효과 거는 게안 쓰거든요 느려짐 효과가 있긴 한데 안 쓰기 때문에 사실상 열상 말고는 이게 발동될 조건이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문의를 넣었는데 답변이 오면은 제가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할게요 자, 기준도 무가금 기준의 일반 고급 스킬로 이루어진 자동사냥입니다. 제 설명은 이 순차 발동을 킨 상태에서 사용하는 자동사냥 틀이구요. 자, 먼저 첫번째 스킬입니다. 화산 허물기. 두번째 스킬은 암석 쪼개기 세번째는 염화의 발자국. 네번째는 열산 이거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4개만 등록해주시면은 나머지 이 8개 스킬들 다 자동으로 장착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4개만 일단 장착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다섯 번째 자리가 이제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뭐가 잘 나왔냐, 영웅 스킬이 뭐가 잘 나왔냐, 희귀 스킬이 뭐가 잘 나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 퍼센트로 따질 때 희귀 스킬 중에서는 이 열풍 돌격이 제일 강합니다. 데미지도 제일 강하고 이렇게 모션도 짧아요. 열풍 돌격이 이렇게 원투 이렇게 팡팡 원투 때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모션도 짧기 때문에 열풍 돌격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암디역기도 짧기는 한데 범위가 너무 작아요 얘는 기본적인 범위가 짧고 공격력도 제일 약해가지고 추가효과인 분산을 배우게 될 경우 얼마나 넓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 스킬 추가효과가 없는 기본 스킬 상태에서는 너무 안좋아요 얘는 모션이 길어서 안쓸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게 열풍돌격 열풍돌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스킬부터 순서대로 추가효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다독임 50% 확률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스킬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붉은 공성 스킬에 비결 습득, 쿨타임 감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세 번째 화염의 연애는 이제 열상을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암석 쪼개기는 범위, 분산으로 착용해 주시고 등화의 씨앗 여기서는 열상. 그 다음에 석양 회오리도 분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킬에서는 염화의 발자국, 분산으로 넣으시고요. 타오르는 포구, 열상. 그다음세 번째 황혼 투화는 저는 이제 30% 확률인 넘어집으로 넣었습니다 단일 대상, 그러니까 PVP 할 때는 이걸로 바꾸고요 사냥할 때는 발목잡기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번째, 열상극기는 공격력 증가 자전하는 화염은 쿨타임 감소 마지막, 태양투척은 공격력 증가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화, 개화 스킬도 분산으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범위 사냥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유 스킬 일몰의 출격은 본인 체력 회복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동 사냥 세팅이고 어, 생각보다 이일물의 출격은 이 회복률, 이 회복률이 괜찮고요. 이 화산 헐무기가 조금 잘안 터집니다. 확률이 50%인데 생각보다 이 50% 확률이 잘 터지지 않고요. 그래서 본인이 써 보시다가 뭐 거의 뭐 체력 회복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면은 그냥 이 확정 치명 타확률로 찍으셔도 됩니다. 사냥 전용 특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갈림길에서는 비기축적과 다중대립 두개 다 찍으셔야 됩니다 아까 기본적인 세팅을 범위공격으로 세팅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대립을 또 찍으셔야지 공격력 스킬공격력 15%를 챙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갈림길에서는 본인 강화효과 지속 5초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 받는 효과가 지금 세팅한거에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비결습득 아까 쿨타임감소 넣었거든요 요거 하나만 지금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갈림길은 공격력으로 가주시고, 다음, 이쪽이죠? 세 번째 갈림길에서는 세개다 찍어주시고, 공격력 라인 찍어주고, 방어 라인에서 진가 발이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 부분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예, 문의에 답변이 오게 될 경우,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부터는 대부분 이제 PVP 관련된 효과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냥할 때는, 뭐 이렇게 생명력 증가나, 뭐, 막기 증가, 이런 쪽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여기부터 이제 110랩 뭐 이렇게 고렙 루트라서 저도 이 효과를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고트력 분들 거 따라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만 효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PVP 보스전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쿠폰을 써라고 했는데 그 쿠폰 쓰신 분들이라면 은 영웅 스킬이 있을 거예요. 이 영웅 스킬 중에서 레벨이 높은 거를 마지막 스킬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석 조개기와 염화의 발자국, 열상 극기,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해 주시고 희귀 스킬, 열풍 돌격을 장착하시면 PVP 세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홍염 정찰 자리에 PVP 할 때는 이걸 끼시고 이제 보스전을 하실 때는 아까 앞에 사용했던 화산 허물기, 화산 허물기를 이렇게 장착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스 전용이 되고요 PVP 할 때는 이 홍염의 정찰 저는 이게 레벨 높아서 요걸 썼는데 요걸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PVP 세팅에서 이제 추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석 조개기는 이제 심기일전 열정 획득력으로 갔고요 두번째 스킬은 열상 마지막 석양 회오리에서는 네, 사력 준비 공격력 증가 보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스킬 염화의 발자국에서는 쿨타임을 사용했고요 두번째 타오르는 포그는 열상 마지막 황혼투화에서는 이제 중심점을 사용했습니다 요건 이제 보스전에서는 요거 쓰시면 되고요 pvp 사람 상대할때는 넘어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 세팅이기 때문에 중심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열상극기 여기서도 심길전 어, 심길전보다는 스킬 공격력으로 가야겠네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상극기는 스킬 공격력 두번째 자전하는 화염은 이제 일가견 스킬 확률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세 번째 스킬 태양 투척에서는 등 떨미기 밀쳐짐 증가를 사용했고요. 그다음 열풍 돌격, 그다음에 홍염의 정찰 요거를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 오프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자동 발동 끄면 됩니다. 왜 이놈만 따로 수동으로 사용하느냐? 영웅 스킬의 효과로 보시면은 8% 확률로 밀쳐짐을 겁니다. 요거 이제 PVP 하실 때 상황 봐가면서 상대방 스킬을 끊을 때 요걸 사용해서 밀쳐짐 상태 만들면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오토로 키지 마시고. 수동으로 하셨다가 이 개화 스킬이랑 번갈아가면서 한 번에 용 스킬 두 번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오프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개화의 추가 효과는 아예 꺼줍니다 자 범위로 할 경우에는 이 열상줄발이 30%로 감소하게 되는데 어 이걸 아예 적용을 해제하시면은 항상 100% 확률로 열상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신 단일 상태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체를 단일 세팅을 했기 때문에 분산을 아예 뺐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 스킬인 일몰의 출격은 공격력 증가를 했고요 요런 식으로 세팅했을 때 이제 한 명을 공격할 때는 확실하게 딜량 넣을 수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팅 그대로 보스전 할 때도 괜찮습니다 대신 보스전 을할 때는 여웅 스킬 의미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아까 화산 호물기를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고요 자 보스 공격할 때는 회복률보다는 이제 스킬 치명타 확률 두번째에서는 여기서도 스킬 치명타 확률 세번째에서는 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PVP 보스전 특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갈림길에서는 다중대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범위공격이 아닌 단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범위공격 스킬공격력 증가 필요없죠. 아예 빼버립니다. 비기축적 열정 획득력 만챙겨가고요 두번째 갈림길에서는 본인 강화지속 5초와그 다음에 상태이상 5% 증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번째 갈림길 그대로의 공격력 가고요 뒷부분 다 똑같습니다. 다른점은 다중대립에 있던게 여기 생소한 전개로 왔다 요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세팅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데빌체이서 특화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pvp 할 때는 보통 여기 이제 가운데 거를 이제 타이밍 맞췄어야겠죠 방어력 감소나 뭐 공격력 감소 같은 그런 디버프 걸렸을 때 데빌체이서를 변신하면은 그 모든 효과가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PVP 할 때는 가운데로 찍으시고 사냥할 때는 이 끈질긴 호흡을 찍으시면 됩니다. 변신할 때 체력을 10%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냥할 때는 밑에 거, PVP 할 때는 가운데 거를 찍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캐릭터마다 달라요. 어 대부분은 변신 해제할 때이 데빌 포인트, 다시 데빌 체스를 변신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10% 획득하는데. 지금 파이터를 계속 해보니까 열정을 20% 회복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제가 레벨이 안 돼서 못 찍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파이터 경우는 이 열정을 받아서 빨리 무화 상태 가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터의 일반 스킬, 고급 스킬에 무과금 전용 스킬 트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어 아직 희귀 스킬과 영웅 스킬을 넣어서 이렇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벽한 세팅이라는 볼수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일반 스킬, 고급 스킬로만 할수 있는 스킬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나는 모든 스킬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실험해 달라, 혹은 좀 체크 좀 해달라고 해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있는 제 카카오톡 그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제가 한번 세팅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제본 캐릭터로 한번 랜서에서 파이터 넘어가서 어느 정도 더 너프가 되는지. 체감을 한번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